이 세상, 이끝따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아, 네, 이런 건 갑자기 생각해야 돼요. 뭘요? 라고 한다면, 그 인간이, 어, 새로운 여친에게 선물을 준다? 어, 생각해 보세요. 어, 진짜 짜증나지? 아니면, 새로운 여친이 그 인간에게 선물을 준다? 여러분, 어느 게더 싫을 것 같아? 아, 난둘다 싫어. <웃음> 미련이 남아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냥 다 싫어. 아, 아, 뭐, 아, 그냥 싫어. <웃음> 아, 그냥 내가 먼저 잘 됐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왜 내가 이런 걸 갖다 눈을 갖고 생각해 보네라고 한다면은 오늘의 주제예요. 오늘의 주제. 내가 음, 새로운 연인한테 선물을 받는다면 그 인간의 반응과 심정이 어떨까? 아니면 내가 새로운 연인에게 선물을 준다면? 어그 인간의 반응과 심정이 어떨까 어, 되게 궁금하잖아요 왜 궁금해요? 어나 같으면 허파 뒤집어질 것 같아서 좌우지간 우라지간 미련이 남았든 안 남았든 싫든 꼴배기 싫든 똑같은 말인가 암튼 <웃음> 그럴 것 같아서 어디 그 인간의 심정을 갖다가 알아보아보아요 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카드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연인에게 선물을 받는다면 어, 그 사람의 어, 반응과 심정 음, 얘는 어, 그렇다. 뭐요라고 <웃음> 한다면은 음. 어, 그 다음에 새로운 연인에게 선물을 줬을 때 와, 음 얘는 선물을 줄 때가 조금 더 열받는 것 같아요. 어, 선물을 바, 어, 선물을 만약에 내가 받는다라고 한다면은요, 어, 부치카지케뭐 뭐 그런 거지 그러면서. 아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뭐 그런 거 같아요 어, 뭐 대단한 거라고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군시렁 군시렁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지 음뭐아 관심 없어 뭐네가 누구한테 뭘받다뭐 <웃음> 대단한 거라고 뭐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어좀 약간 비꼬듯이 그러면서 아 안물안궁 막 그런거 같고 음 그러면서도 음 아, 뭐, 나, 뭐, 나하고 있을 때는 뭐, 어, 저기, 좋다더니, 막, 뭐, 또, 그것도 좋아? 아이고, 참, 나하고 있을 때 좋다는 건 숨뻥이었네? 뭐, 그런 생각 같은 거? 아, 그래.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어차피 너하고 나 헤어졌는데, 리가 선물을 받든, 뭐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응. 음, 그런 것 같고, 또, 아 참. 음. 좀,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음. 좀, 그런 건 조금 짜증나는 것 같아요. 뭐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 그럼 좀 짜증나. 어, 조금 배도 아프고, 아 내가 더잘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도 나는 것 같고, 음. 조금, 저기, 막, 이 사람이 속이 그렇게 넓은 사람은 아닌가 봐요. 음. 그러면서, 아 뭐, 그딴 거 내가 생각해서 뭐 해? 뭐, 그러면, 그러고서, 그니까 생각이 되게 많아. 어, 그니까, 말로는 또 그렇게 하면서도 또 속으로는 또어 얘가 뭘, 받, 뭘 받았지? 뭘받뭐 어 진짜 좋은 거 받았나? 아 진짜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게 조금 질투도 나기도 하고 어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에이 뭐 그러, 그런 생각도 들고 얘네 생각이 왜 이래요? 어 생각이 그 두서가 없다 그래야 되나? 그냥 뭐 아무 말 대잔치, 어쩔 TV, 저쩔 TV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음, 어쩔 TV, 저쩔 TV 안구 만물 뭐 이러다가도 음, 딱 보더니 참 이러는 느낌. 음, 그러면서 뭐그 저기 막. 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네가 그렇게 어 행복한 척, 즐거운 척, 잘했는 척해도 야어 저기 막 꼴값 떨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는 거 같아. 뭘다 알아. 너 그냥 괜히 나한테 허세 부리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 내가 그런 거 본다고 눈 하나 깜딱할줄 알아. 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라고 하면서도 조금 어 저기 막.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는 것 같은 느낌?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요 은 여러분을 갖다가 멀리서 그러면서도 지켜볼 것 같아요 음, 왜 지켜보냐라고 한다면 은 음, 무심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음, 여러분들을 지켜본다 이건 왜지? 예, 예, 성격이 왜이 모양이에요? 음, 와... 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어, 마음이, 그, 뭐지, 그 사나이 넓은 가슴? 뭐, 어, 이 사람, 막, 열, 이걸 본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어, 그, 마음이 넓지가 못해요. 어, 그리고 생각하는 게, 너무 정신이 없다. 막, 들쑥날쑥, 들쑥날쑥.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 어, 자기 나름대로, 아이씨, 그랬다. 아 몰라. 이랬다가, 어 진짜 여러 가지 감정들 그렇하고 좀그 그런 거어 저게 어 저게 내 거였는데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저게 내 거였는데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저 즐거움들이 내 거였는데 뭐 이런 거음어 그런 생각도 나고 음좀 답답하다. 어 나중엔 좀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왜 성격이 왜이 모양이지? 어 카드가 너무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사,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면 막 이렇게 마음이 딱히 이거다 저거다 는게 아니라 너무 너무 심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 막 어쩔 어쩔 줄 모를 때 어, 어떻게 할줄 모르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하고 기회를 보는 거지. 무슨 기회라고 한다면은 뭐 딱히 목적도 없어. 내가 너한테 뭐 돌아오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해. 어 되게 막연하고 참이 사람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사귀었어요? 음 너무 막연해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물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와참 그렇다. 선물을 준다라고 하면은요. 저기 막둘중 하나. 어, 둘중 하나 뭐냐 음. 뭐냐라고 한다면 좀좀 기다려 봐. 카드도 더 볼게요. 아, 이런 거구나. 뭐요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면요. 아, 저기 막 선물을 받았을 때하고 비슷한 감정이긴 하는데 조금 열도 받아요. 어, 열도 받고 아, 이 사람이, 헤헤 선물을 주니까 그렇구나. 뭐, 선물을 주니까요, 여러분한테 돌아오고 싶은 것 같아. <웃음> 왜그러냐면 나랑 가, 헤어지지 않았으면 저건 내 거였잖아. 어, 저건 내 거였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돌아오고 싶은데, 그걸 뭐또 어떻게 돌아와 왜냐면 딱 선물을 주고 받았다 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잘 사귀고 있는데 뭐 어떻게 돌아오냐고 어, 선물을 만약에 조, 받을 때보다 줄때 타격이 더 크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친한테 어, 저기 선물을 갖다가 증정하는 샷을 갖다딱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푸샷 딱 올려놓으면 얘는 진짜 데미지 입을 것 같은데 응. 받는 거는 좀 머리가 복잡하고 막 마음이 오락가락 진짜 미친년 널뛰듯이 막 그러는데 주면은 얘는 완전히 어 왜요 그면은 미칠 것 같을 것 같아요. 어, 너무너무 상처 있고 어떻게 그거 갖다 걔한테 줄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그거 갖다 쳐다볼 것 같아요. 어, 어떻게 그걸 갖다 걔한테 줄수 있냐. 어, 그 자기가 갖고 싶은데 어, 자기가 그게 갖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나한테도 안 사주던 걸 갖다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주, 주게, 어, 주냐라고 주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게 너무너무 아깝지 어 그게 아까운 거예요 같이 있었으면 내가 받았을 거라고 라 생각한다라는 거지 음, 이제 알겠다 얘, 이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는지 이제 알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혹시, 혹시, 혹시 여러분들이 이 사람보다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더 좋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그 가정 환경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하고 교과, 대인 관계나 이런 게더 좋나요? 음, 그러,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부러워하고 여러분들 자기가 누구를 사귀고 막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 곁에 누군가가 있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싫은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깝다 그래야 되나? 어, 아깝 아깝게 느끼는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여러 연인이 됐으면 어, 이 여러분이 그 사람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어, 너의 그그 그 풍요로움이나 그런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썼어야 되는 건데 음, 저기막 엉뚱한 놈한테 쓰니까 그게 너무 너무 견딜 수가 없다. 이 사람은 그러는데. 응, 데미지 엄청나게 오고, 후폭풍이 엄청나게 온다, 라는 거예요. 이거, 쇼라도 한번 해가지고, 푸샤를 갖다 딱 바꿔야겠는데, 얘 허파 디비지게 하려면. <웃음> 그게 무슨 뜻이냐. 어, 이거 봐요. 여러분들이 준다라고 하니까 다쏟아 받시잖아. 어막 미치 미칠 그까 그러니까 휴폭풍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와 대박이다. 여러분들 아는 오빠나 뭐 있다면은 오빠 좋은 가방 가진 오빠 있다면은 오빠 내가 이거 주는 것처럼해서 사진 하나 찍자 그래갖고 푸서에다 딱 올려놔요. 어 행복해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러면은 이게허파 디비질 것 같은데. 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와이 복수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 갖다가 살펴보고 아이 살펴보다가 아. 너무 내가 주접스럽고, 아, 뭐, 누구, 집은 지가 쓰겠다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딱 이러면서도 자꾸 마음이, 어, 자꾸 마음이 너무너무 그 아깝고, 그 선물에서 눈을 떼지를 못할 것 같아. 선물에서 눈을 떼지도 못하고, 그, 그, 그, 그, 그 상상 그 속에서 그게 다저 집이 내 건, 어, 내 건데, 어, 니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뭐, 그, 너, 니가 있는 뭐그 애, 그 애가 내였어야 돼. 그 노래 있잖아요. 네가 사는 그 집. 어, 그 그런 거라는 거야. 어, 그런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라는 거야. 대박이다. 만약에 복수하시고, 복수하고 싶은 사람 있다면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네요. 음, 받,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데미지가 더. 받을 때는요, 그냥 너무 아깝다라는 거야. 여러분처럼 그 어떠한, 이게, 이게 두 개나 나왔어요. 어, 여러분처럼 그렇게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사람을 갖다가 놓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이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지? 얘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줬다라고 하면은, 이건 완전히 패닉이지, 뭐. 음, 패닉이고 카운트 펀치 맞은 거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복수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치 선물을 증정하고 뭐 와인잔 찡 하고서 오빠하고 뭐뭐3 0일뭐딱 이벤트 오빠를 위한 나의 선물 이렇게는 하거 그런 걸 하나 갖다 딱 해놓으면 난리 난다라는 거지. 어, 단계 복수가 아닌데요? 네, 아무튼 저기 막일번 카드 저기 일번 카드 분들은 만약에 진짜로 이사람을열 받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미련이 남으신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면 얘는 떨어져 나가요. 어 결국은 떨어져 나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이게 돌아오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은 요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돌아서 가는 거거든요 어, 이런 훅폭풍을 걷다가 돌아서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한테 미련이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어, 극약 처방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미련이 없고 아걔 진짜 완전히 세게 후폭풍 오게 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 요런 어, 쇼맨시 한번딱 하면 얘는 진짜 멘탈이 저 세상으로 간다. 어, 물 건너 간다. 어, 다시는 못 돌아온다.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음자 1번 카드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그래.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연예에게 선물을 받는다면 자이 사람의 반응과 심정이 어떨지 자 어디 한번 살펴봅시다. 음. 아 이게 뭐야? 얘는요 이게 뭘까요? 흥. 이 선물을 받으면요 은 이게 없던 맘도 생겨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잊었다 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음. 그리고 만약에 선물을 줬다 라고 하면은 아이고 얘도 난리 나겠네 어, 대체적으로 선물을 받는 거는 그나마 조금 덜한데 선물을 줄때 반응이 세게 오는데 음. 왜냐라고 하면 내가 그랬잖아, 저기 막그 그 인트로에서 다 싫다고 받는 것도 싫고 주, 어,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다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게 사람의 공통된 마음일 것 같아. 둘다 싫은데 어느 게더 싫은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기 막 선물을 줄 때가 더 싫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선물을 받는다면이라고 한다면은. 아, 이 사람이요 선물을 받으면은요 여러분하고 진짜 끝인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잠겨서 헤어나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음, 헤어나질 못하면서 겉으로는 어허 하는 거지 어, 어허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뭐 참, 음, 뭐 참. 여러분은 이 사람이 와도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어. 근데 뭐왜왜 그런데요 하면은 아니 참. 요즘에는 진짜 찌질이 너무 많아 이건 어, 찌질이잖아 외관상으로는 안그래 외관상으로는 절대 찌질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는 짓이 찌질이야 어, 하는 짓이 완전 밉다 밉다 이렇게 미울 수가 없지 얌체같지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여린한테 선물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요 은 아. 아. 조금 눈앞이 좀 깜깜할 것 같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얘한테 할할게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개중에는요 아마 조금 비꼴 것 같아. 어 비꼬고 싸우자라고 그럴 것 같아. 왜 싸워요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 음, 이 사람 왜 싸우자라고 하냐면은 이게 진짜 싸우고 싶어서 싸우자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그, 뭐, 하고 다니는 그 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실장은 그냥 속빈 강정이나 아니면 개털이거나 뭐둘중하나라는 거야.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뭐 똥폼 잡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잘난 맛에 그냥 응 그냥 흥얼흥얼하고 살 수도 있겠으나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밉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행동이고 실제 이 사람은 찌질이라는 거예요. 왜 찌질이냐라고 하면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를 못한다. 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를 못하냐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자격지심이지 싶어. 응.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있고막 행복한 거막 보고 막 지금 막. 어떤 연인으로 발도듬 해가는 거 보고 본다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선물을 받는다는 걸 보는 거죠. 어.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없던 호기심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 이적지 어이 없던 어진 생기고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헤어져가지고 음, 헤어져가지고 뭐뭐 뭐, 뭐 나름 뭐 저기 막 편한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그, 헤어짐에 어떠한 고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이 사람이 또 자기 그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디 가면 또잘 놀고 막 이러는 거. 그것 때문에 반, 어, 때로는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립기도 하고, 미련이 남았어요. 어, 미련이 있어요. 때로는 뭐, 그러, 그렇게,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 건 맞는 것 같아. 만약에 선물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요. 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평정을 찾으려고 되게 애를 쓰겠다. 그리고 아 이제는 진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웃긴 게또 마음 한구석으로는 어 여러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벼르는 마음도 생겨요. 어, 그리고 방해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응.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을좀 복잡하게 얽혀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계속 그게, 그 어떠한 그 하나의 그 그림자처럼, 그 그러니까 그림자가 내 발바닥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 그림자처럼 계속 붙어 다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그 붙어 다니는 그림자를 갖다가 떼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좀 노력을 하 노력을 좀 하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 아, 여, 저기 막어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생각이 더날것 같은데? 제가 저렇게 보여도 실은 어, 나를 되게 그리워할 거야. 실, 시, 실제로는 실 속은 되게 외로울 거야. 내가 그리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진짜예요? 응. 겉으로는 저렇게 보이는데 속까지는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어, 현실부정 뭐 이런 거지. 현실부정.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요. 은 음... 이 사람은요 야망 같은 게 없어. 어, 야망이고 꿈이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나요?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 많더라. 어, 야망이 없고 꿈도 없어. 어, 그냥 지잘난 맛에 사는 거야. 어, 지잘난 맛에 살고 오늘 벌어서 어, 오늘 벌어서 오늘만 산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흥청망청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물을 갖다 준다라고 한다면은 또 사정은 또 달라져요. 어. 왜 그러냐라고. 선물을 갖다 준다라고 하면은, 아이씨. 그냥, 저기, 막, 내가 가가지고, 어, 다시 한번 사귀어보자 할까. 그런 생각도 든다라는 거지. 왜? 선물을 받았으면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거니까, 그런, 저기, 막, 좀, 속이 시끄럽고, 짜증이 나고 그런다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선물을 준다면 다른, 어, 다른 거지. 돈을 썼다라는 거잖아요. 아, 내가 조금만 더 버텼으면, 와, 남자, 1번 남자도 그렇고, 2번 남자도 너무 찌질하다. 와, 찌질한데? 어, 너무너무 찌질한데? 어머, 이런 병자년. 어 <웃음> 어떡하면 좀. <웃음> 아 진짜 일을 어떡 하지? 어. 그래갖고 저, 저기만 좀 구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자기 자기도 사 달라 그러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뭐하는 짓이지? 어. 그런 것 같아요. 나나 어, 나, 나도 사 달라 그러면 사 줄까? 사 줬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 나도 기회, 나, 자, 자, 이러지 말고, 기다렸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응, 기회를 봐가지고, 좀, 각, 끔 구워 삶아가지고, 구워 삶아서, 다시, 응, 나도 그거 좀 받아야겠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에 아주 그냥, 어, 선물을 줬다라고 하니까, 나도, 기회를 봐가지고 쟤네들이 만약에 헤어지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나도 선물을 받아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서, 그 자기도 그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은 노력할 것 같아 음 어떻게 해서든 나도 받아내야지 어 라고 생각하는 어, 왜 이렇게 찌질하지? 이거 못 받아서 죽어?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얘는요, 그걸 갖다가 계속 막,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푸사를 갖다 그렇게 놓잖아요? 그 푸사가 잔악계나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를, 자기도 그걸 갖다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음, 마음은, 그, 여러분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와, 완전히 뭐 정이 떨어졌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음, 이 사람은요, 어, 그래서, 여,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누구한테 선물을 줬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도, 어, 다시 뭐올 수도 있어요. 어, 근데 다시 온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노하지. 그래서, 뭐, 노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 찌그러지는 거지. 별수 있나? 어. 실망한다, 라는 거예요. 얘가 조금, 그, 쩐에 좀, 눈이 조금 먼는 스타일인가?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은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일하는 걸안 좋아하고, 그 공짜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아마 뭐 다야 그러겠습니까? 공짜를 어, 너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선물 받았다라고 하면요 그거 자기도 받고 싶어가지고 여러, 여러분한테 다시 올라고 할 수도 있어. 음, 왜 헤어졌는 줄 알겠다. 어, 이 사람은요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 거짓말을 아무런 그양심의 꺼리낌은 없이 어, 그냥 계속 거짓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꼭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오빠는 어떻게 맨날 어 거짓말을 거짓말 좀 그만해 그러면 뭐가 거짓말이야? 그거 거짓말이잖아. 아, 그런 게 무슨 거짓말이야?라고 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거짓말에 그냥 입이 떡떡 벌어지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일도 어 가책을 받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뭐뭐 뭐 성장 배경 이런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라마야? 원래 그래 원래 원래 그런 스타일이다라는 거예요. 역시 거짓말도 너무너무 쉽게 하고 사람도 너무너무 쉽게 사귀고 어, 그러면서 일은 너무너무 하기 싫어해요. 뭔 일을 갖다가 석 달을 갖다가 제대로 꾸준히 하는 일이나 있을랑 모르겠다. 어, 그러면서 공짜는 우라지게 밝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어, 자기한테 잘 퍼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어. 저기 막잘 퍼준다라고 하면은요. 뭐뭐 어, 유분이든 유분함이든 안 가린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런데요라고 하면 일하기 싫어한다니까 더럽게 게을러. 어, 아무튼 자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여러분 잘 헤어지셨어요 왜 솔직히 이 3번 카드는 아, 이거 2번 카드 2번 카드는 내가 마음이 편해 왜 그런다라면요 얘는요 그냥 여, 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만약에 다시 온다 그러면은 뒤도 안 들어보고 아웃시킬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 잘 하셨어요 만약 진짜 이게 뭐뭐인 다면이잖아요 다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갖고 예, 좋은 선물 막 받아갖고 얘좀 눈깔 좀좀 좀 돌아가라고 눈도 아니야 눈깔이 눈깔이 막 돌아간다 <웃음> 네 암튼 이번 카드 즐거우셨나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연인한테 선물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어 어디 봅시다. 음 시켜보죠. 어이 사람은 그래도 좀 어, 3분 카드는 괜찮아 근데 만약에 선물을 준다면 어이 사람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음, 이게 뭘까 어, 모르겠네 <웃음> 너무 뜬금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어 왜그러냐 라고 이 사람은요 그래도 개중에는 난거 같아 왜그러냐면 좀 깔끔해요 어, 나름 깔끔한데 음, 그냥 깔끔하게 버리고, 뭐, 저기, 막 떠나는 것 같아요. 뭐, 다야, 그렇게 쓰니까, 어디 한번 보아보아요. 선물을 받는다, 라고 하면, 이게 뭘까. 이 선물을 받으면요, 이 사람은요, 어, 선물을 받았을 적에, 저기, 멘붕이 오는 것 같아. 음, 어, 너무 다행이다. 왜 멘붕이 오는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멘붕이 오지. 어,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한 게 맞는 게 같아요. 물론, 물론 헤어졌을 적에 헤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헤어졌겠지? 음.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조금 깔끔하다. 1번, 2번은 아주 지질러갖고 리딩하면서도 진짜 욕을 갖다가 한 대빡 해주고 싶었네. 아, 내가 진짜 솔직히 녹화하기 전에 조선욕을 갖다 조금 외워놨어요. 근데 리딩하다 보니까 조선 욕이 너무 길어. 그 별에서 온그대 무슨, 무슨 고개? 뭐 어쩌고저쩌고. 욕이 아, 이따 맛이 길어. 열 자가 넘어. 까먹었네. 기억나는 거는 병자년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하나 기억난다. 그것도 딱세 글자. 암튼. 이게요. 이 사람은 그, 그런 거 같아. 저기 막,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은 너무 속상해해요. 이 속이 상해, 마음이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헤어나질 못할 것 같아. 아 근데 이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하는데 어떻게 헤어졌대? 어, 여러분들이 끄는 것 같은데,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이면서 동시에 어, 동 동시, 자유로운 영혼에서 동시에 여러분한테 조금 집착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자유로운 영혼이면 자유로운 영혼만 하든지 집착을 하려면 집착만 하든지 지는 자유롭게 막 다니면서 나한테는 어떠한 음저 프레임을 갖다가 딱 씌워 놓고서 그렇게 다니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갔다 갑자기 오고 막 그러지 않았겠는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게 결혼하셨는데 이혼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한테 온가 어, 짐을 갖다 다 맡겨놓고 자기는 좀 편하게 살았을 것 같아. 아무튼 <웃음> 이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세상 슬프다라는 거야. 세상 다 슬프고. 음, 내가 어이 사람은 좀 자기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가 선물을 받았다라니까. 어, 솔직히 축하를 해줘야 되고 너의 그 새로운 그 길에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축하까지는 못해주겠다. 어, 축하까지는 못해주겠다. 근데 너무너무 슬프다. 너무 다행 아니에요? 1, 2번 봐봐. 야죠과감이여요 제가 니등하면서도 진짜 이걸 갖다가 팩폭을 이렇게 해도 되라 싶을 정도로 팩폭을 했네. 아이 카드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인간미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래야지 어 다들 3번 뽑으셨으면 좋겠네 아무튼 이래야지 좀 사람답지 예, 저기 막 선물을 받았다가니 그러니까 확 진짜 갈등이 말도 못하게 돼왜 그러냐 면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 이 사람은 그러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긴 싶어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여러분들하고 헤어져서 헤어지고 나서 어떠한 이 사람이 마음을 갖다가 깨닫. 깨달았다라기 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누구가, 누군가가 생겼다라고, 선물을 받았으니까 생긴 거겠지? 어, 할때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닌가. 내가 아직도 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저기 배,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거지.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이 너무 이쁘고 그렇다 라는 거야그 이제서야 뭐 이쁘 뭐 하겠냐 라는게 진작 이뻐 했어야지 그리고 아, 하... 여러분에 대한 어떤 마음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 못...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다, 새로운 연인한테 선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요, 마음이 있다 해도 오지는 않을 거예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또이 사람이 또 자존심이라는 게또 있거든? 어. 자유로운 영혼이면서 또 자존심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도 좀 남자답다. 어. 여자가 뽑았을 거라는 전제 하에, 어. 저기막 뭐 남자답다 남자가 뽑았다면요, 러면 남자가 뽑았다면 사람 성격 깔끔하고 좋은 거지 뭐 여러분들이 잘 저기 저기한 거지. 음이 사람은요 점점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질 것 같아. 어.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헤어져 있, 비록 헤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여러분이 자기 사람이라는 거는 생각은 갖다가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한테 선물 받은 걸로 마음이 이러지 마음이 이래 마음이 이래요 어. 그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니가 어. 새로운 연인이 생겨서 선물을 받는데 내가 다시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가고 싶어 이 사람 병 생기는데 음 응. 상사병 상사병 어. 설마요라면 여러분들 생각에 어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만약에 선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음. 아 싫은거지 자기 여러분들이 자기 여자인 줄만 알았던거지 비록 헤어졌다 할지라도 너는 쉽게 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거야 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것 같아요 어, 나를 기다리면서 어, 너는 그냥 그렇게 있을거야 라고 생각하는것 같아요 언제든지 내가 어, 너한테 간다라고 하면은 너는 나를 받아줄거야 따뜻하게 받아줄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어 새로운 사람 생각 선물을 주니까 이 사람이 와, 와르르 하는 거지, 와르르. 음. 만약에 선물을 준다면, 선물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일단은 선물을 딱준걸 갖다가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 사람은 선물을 줬다라고 하면요. 잠깐만,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나를? 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여기는 여러분들이 선물을 줬다 라고 하면은요 그냥 그냥 두말 않고서 어, 마음은 어떻든 간에 두말 않고 여러분은 나, 떠날 것 같은데 음 떠날 것 같아요 어디 봅시다 이게 뭔가 음, 4컵이 나오고 투컵이 나왔다 <웃음> 이게야 그런 거 같아 여러분들이 선물을 준걸 알았을 적에는요 참, 어, 더 이상 이제 너하고는 어, 더 이상 어떠한 어, 마음을 갖다가 나누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그래도 어, 얘기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얘기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라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또 진짜 머리가 아, 선물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늘이 무너졌는데요. 선물을 줬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복잡해 그때는. 그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안좀 아, 달라. 어. 여이 저기 막이 선물을 갖다 여러분이 줬다 할 때는요. 자 이제 마음을 갖다 놓고 떠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여러분한테 향한 마음을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지. 어. 나는 그래도 이게 조금 더 인간적인데 음 그렇다라고 봐요. 음그리뭘 그래서 항상 그 마음 속으로 이걸 갖다가 어얘 예, 얘기 좀 해보자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자기와의 싸움을 갖다가 막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막 하고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응. 음, 그런 거 같아요. 이 사람은 아참 그렇. 뭐가요라고 한다면, 막, 막, 마음 속에서, 막, 오만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어, 그 다음에 포기하는 마음, 복잡한 이런저런 마음들이 막, 그, 저기, 막, 그, 여러분께 호숫가에 바람이 이렇게 가을에 낙엽 떨어질 때,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바로 휘오리가 쫙, 이렇게, 이렇게, 원을 기르면서 싹, 몰고 나뭇잎들이 바람 따라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물에 탁 뜨는 그런 영상 같은 거저게 많이 보죠, TV에서. 가을 하면. 이 사람 마음이 딱 그래요. 어, 잎은 다 떨어져 가는데 그리움만 남아서, 어, 내 마음에 둥둥둥둥, 어, 떠다니누나. 어, 바람에 이뤄 떠다니누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줬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그, 그, 여러분한테 향했던 그 모든, 마, 그 모든 마음들이 그렇게 빙글, 그 바람에 그냥 그 논일다가 물가로 탁 떨어지면서 그, 그 물의 원을 그리잖아요. 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떠나가요. 어. 그래도 남자다. 어, 나 1번, 2번 카드는 정말 못마땅했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여러분을 진짜 좋아했네. 음, 그래서 진짜 나그네처럼 공수래 공수거 너를 잃고 내가 떠나가는구나해서 진짜 이 사람은요 등을 돌리고 떠나가요. 음. 그때 떠나갈 때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라고 한다면은 어, 너랑 나랑 잎이 무성했던 그 시절을 갖다 마음에 안고 떠나가요. 어,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에 안고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한테 마음이 남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큰 상처는 주지 마세요. <웃음> 이건 상처다. 어, 선생님, 제가 그 인간한테 상처를 받았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아, 몰라. 이 카드는 그렇게 나왔어. 어, 너무 이 사람 뒷모습이, 떠나가는 뒷모습이 그렇게. 가을에 가을 낙엽 떨어지는 그 호숫가 그 가을에요. 바람에 휘놀때잎 하나가 그 먼지 묻은 잎 있잖아요. 떨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좀 바싹 말라 가지고 먼지가 흙 먼지 있게 묻어서 흙이 뿌옇게 이제 말라 말라 비틀어져 갖고 한번 딱 잡으면 잎이 으스러지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그게휘 바람에 이렇게 덜 있다가 그 호숫가에 가서 탁 떨어지니까 물결이 착착 이는 거지. 그래서 바람은 계속 그 호수 호숫가를 갖다 바람이 보이잖아. 그런 그런 데서 부는 바람은 이렇게 시시 돌아가는 게 보이 보이잖아요. 어. 그럼 그렇게 하면서 등을 갖다가 돌아서 떠나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너무 쓸쓸하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 그래도 여, 이, 너는 내 여자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너는 나를 차갑게 대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이 음, 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옛날처럼 아 뜨거 아 뜨거 하는 건 없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찐인 것 같다 라는 거야 물론 어떤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겠지 암튼 만약에 마음이 남으신 분이라면 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진짜 얘는 그래도 남자다 어. 응, 남자다 박수 <웃음> <웃음>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전 내일 이 시간에 어,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대망의 4번 카드 왜 대망이냐고요 어. 맨날 마지막 4번 카드라고 하는데 그냥요 어. 좀 색다르게 멘트를 바꿔보고 싶었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어. 자 여러분들이 다른 이상에게 선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참 이게 뭘까요 어. 이게 뭐지 오, 이거 타워가 나와 이게, 이게, 왜 이게, 이게, 무슨. 선물을 받았다는데 왜타오 가나? 근데 선물을 줬다라고 한다면. 선물을 줬다라고 한다면. 야, 여기도 쓰레기인가요? 어, 어디 봅시다. 아, 여기는요. 따지겠다. <웃음> 아니, 내가 선물을 주던 말든 무슨 상관이라고. 내가 내 연인한테 선물을 주던 말든 무슨 상관이야. 여기 따지겠는데? 음. 그 그러니까 선물 이게 따질 정도면 이게 선물이라는 게요. 그래도 눈깔 돌아갈 정도로 좋은 선물을 말하는 거지. 어뭐 저기 대단한 서, 만약에 그냥 뭐 저기 막 사탕 사탕 나무랭이 같은 거라면 어, 눈깔이 돌아가겠습니까? 어 저기 막 여기서 말하는 선물을 진짜 선물다운 선물을 말하는 거겠지. 음. 자 여기서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뭘 따져 따지기 이게 제일 최악인데 <웃음> 아니 뭘 따져 내돈 갖고 내가 어내돈 갖고 내가 주겠다는데 지가 따질 일이야 웃긴다 정말 <웃음> 정말 웃긴다 어디 봅시다 선물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요 이게 뭐죠 야이아 이거 저 이거 카드가 뒤집어 이거 보느라고 안에 이게 지금 이게 뭘까 왜요라고 한다면은 카드를 그냥 직역하자라고 한다면은 숙시도 않는것 같아 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뭘까요 음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 선물을 받으면.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뜻이지? 어 끝났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음, 아 이제는 네가 내내 내 손을 떠나가는구나라고 그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요 그나마 그래도 네가 나를 갖다가 계속 좋아하고 있을 거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네가 그 드디어 나를 떠나가는구나. 이제 진짜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 저기 뭐야? 그, 그런 그거 있잖아요. 떠나가면서도 그래 끝이 다 떠나가면서도 계속 어, 떠나가는 발걸음에 뭐야 이게 이, 이 마음은 이게 뭐지?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이 어, 사람은요. 여러분이 그 어떠한 상처 안에 갇혀서 살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떤 상처 안에 갇혀서 살고 있었고 자기만을 생각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여러분하고 헤어졌던 그런 그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느낌? 뭐 이런 거 속에서 내가 이게 자, 지금 잘해야 된 건가? 망건가? 어떤 그런 갈등? 어. 그 갈등 안에 자꾸 사로잡힌다라고 어 어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너랑 나랑 이제 끝났구나라는 것 같다 인정을 하면서도 이 인정하면서도 인정 아닌 인지, 어 억지로 방 강제로 인정을 해야 되는 어,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 자체가 자기도 이 마음이 딱히 뭔지 모른다라는 거야. 음 이런 마음이 왜 들까 사람이 왜 이렇게 분명하지가 못하지? <웃음> 밥을 먹었는데 막 여기저기 흘리고 먹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딱다 먹었는데 밥풀이 그냥 사방팔방 다 흩어져가지고 방바닥까지 튀기고 심지어 자기 머리에도 붙어있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이런 이 느낌이 깔끔하지가 않아. 어, 정말 산만하다. 어디 한번 보아보아요. 음. 이 사람은요. 아니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은 그런 것 같아. 아니 헤어진 사람이 물론 나도. <웃음> 이런 말 자격은 안돼 이런 말 자격은 안 되지만 헤어진 사람이 선물을 받던 말던 그게 무슨 상관이래 응. 헤어진 사람이 선물을 받던 말던 그리고 여기서는 그 인간이잖아 만약에 좋게 헤어졌으면 그 인간이겠어요 그 분이겠지 근데 이게 얘가 처음에는 딱 인정을 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마음 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생각이냐 하면은요 대도 않는 생각 같은 거 있잖아. 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대도 대도 않는 생각을 갖다가 할할 어,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인데요? 라고 한다면은, 음. 굉장히, 뭐, 이 사람, 뭐, 극단주의자예요? 음, 그, 저기, 막, 극단주의자 아니면, 그, 마음 속에서, 어, 마음 속에서, 어, 어떠한 그, 그런 거 있잖아. 어. 집까지께라고 하면서도, 어, 집까지께 하면서도, 음, 그래도, 어, 그래도 오래 가지 못할 거야? 뭐, 이런 것들? 아, 아니면은, 뭐, 그니까, 서로 악담, 뭐 그러면서도 자꾸 흔들리는 마음? 어. 겐지 쓸쓸한 마음? 막 악담을 하면서도 쓸쓸한 마음 같은 거. 그런 게, 이게, 나, 이게 무슨 마음이지난알것 같아. 꼭 어떠한 마음이 남아있어서라기 보다는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어, 바람 펴도 너는 바람 피지 마. 이런 그노 옛날에 그 노래가사 있잖아요. 누가 부른 거지? 나는 바람 펴도 너는 바람 피지 마. 이게 맞나요? <웃음> 아무튼,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구를 사귀어도 너는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놀부심보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네? 음! 그런 것 같아요. 너는 그냥 계속 혼자였으면 좋겠어라는 어떠한 저주를 갖다가 퍼붓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어. 어떤, 이런, 그런, 그런 마음까지 쓰면 안 되지. 좀 허파가 뒤집어지게 하겠지만, 어떻게, 어쩌, 어쩌구니가 가봐 <웃음> 사계사, 뭐, 사람 마음이, 각양, 생긴 게 각양각색이든, 마음에 적어도 각양각색이지 않겠는가. 이해는 합니다. 어떤 마음이지. 그치만, 이게 저주까지 퍼붓는 건 아니지. 음. 무튼 근데 만약에 선물을 줬다라고 한다면은, 선물을 줬다? 라고 한다면, 어떡해. 왜,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선물을 줬다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진짜 왜요라고 한다면 선물을 줬다라고 하면은 왜 이러지? 그 선물에 참 집착을 한다. 선물에 집착을 해. 왜 그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선물에 집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갑자기 기운이 확빠 맥이 확 빠진다 그래야 되나? 어, 선물을 줬다, 그러니까 맥이 확 빠진다. 왜 맥이 빠지냐라고 한다면은, 음, 나는 그딴 거안 해주고, 어, 나는 그런 거안 해주고, 이, 진짜, 야, 진짜, 이게, 들럽고 치사한, 베이비네? 어, 이런 거지. 어. 어, 뭐 이런 베이비가 나 있지? 어, 와, 어처구니 없네. 야, 진짜. 아,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거? 어, 내가, 참, 뭐가 어쩌고 저쩌 와, 어처, 어 진짜 야마도네. 뭐, 이런 거지. <웃음> 어, 이, 저기, 막, 되게 어처구니 없어 하는데? 어, 그런 거 같고. 어 지, 저기 막 어,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상상 나 네가 그런 선물을 갖다가 걔한테 줄 거라는 걸내 상상도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와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어어 어, 어쩔 TV 저쩔 TV 어막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뭐 어떡하지? 음 그러고서 이아얘 얘, 사기 치려는 것 같아. 아 어. 그렇다고서 그 그렇다고서 그래 아 그래 잘해봐라 막 이래 그래 잘해봐라 어푸 이제 와서 뭐뭐 뭐 너하고 나하고 사이부터 아무 게 있냐 야 어떻게 네가 야 나한테는 어, 나한테는 꼴랑 저거 사주고서 야또걔 언제 봤다고 걔한테 그딴 걸 사주지 와 진짜 어처구니 없네 그러면서 아 나도 조금 한, 나도 한번 잘하면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요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어,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 나도 사달라고 그래 볼까? 어, 내가 아까 따진다 그랬잖아요 어, 아 이건 아닌데? 어, 따질 수에 따질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나도 한번 달래야겠다 나중에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어, 나중에는 아 이건 아니지 어, 나, 내, 나는 꼴랑 요거 받았는데 걔는 그걸 사준다고? 아, 이건 아니지. 어, 나도 한번 달래봐야겠다. 하면서, 이, 이, 저,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음, 아니면은, 그, 저기, 막, 씻고 다니든지, 완, 막, 완전히 씻 막, 씻고 다니든지, 아니면 연락이 와갖고, 야, 너가 따지든지, 막, 그렇게 따라는 거예요. 예, 저기만 내나 나도 뭐 이런 이런 거. 너 나한테 헤어지면서 뭐 해준 거 있어? 어 위자료라 생각하고서 무슨 위자료 같은 소리일 것인데, 어, 아뭐 결혼을 해서 무슨 무슨 위자료야? 어 여기서 그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지가 내 뒤통수 쳐놓고 가놓고서 적반하장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따질 수 있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막말지라고서막 중상모략을 하고 다니는 거지 음,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러냐라면 그 선물에 어, 이, 저기 막, 그게 자꾸 아른아른 거린다라는 거예요 배도 너무너무 아프고 음. 와 만약에 만약에 그 미련이 남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은 그런 수는 쓰면 안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귀찮아질 것 같아요 어, 귀찮아질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원수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어, 허파 디비진다 근데 좀 귀찮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개 중에는 좀 따지고 드는 사람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내돈 주고 내가 사갖고 내가 선물하겠다는데 그게 따질 일이야? 어그 사람도 아니고 그분도 아니고 어그 인간이 참 여기서 그인간이하면왜그 인간에 그 뉘앙스가 딱 나오잖아요. 어. 근데 어떻그 어, 저게 지가 뭐라고 따져. 따질 근본이라도 돼. 음. 왜냐면은요. 이 사람이 먼저 잠수 탔어요. 어. 그 인간이 먼저 잠수 탔다라마. 여기는요. 이별도요. 제대로 한 이별이 아니야. 어. 왜그 잠수 타고서 갑자기 사라졌는데 뭐 잠수 타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 근데 뭘 어쩌라는 거야 그게 어디서 나 잠수 타고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어, 잠수 타고 갑자기 사라진 놈이 어, 뭘 그거 갖다가 뀌겠다고 와서 따져 이제 와서 그렇다라는 여기는 진짜 제대로 격을 갖춘 이별을 하진 않았어요 음, 사람이 예일 이별에도 예의란 게 있잖아 그러면서 따지는 게더 웃기다라는 거지. 하여간 1번, 2번, 4번 쓰레기. 그래도 3번이 제일 낫다. 3번. 이, 이 저기만. 오늘은 다 3번만 뽑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4번 리딩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